초키 초키 초구 초구 초구 초 h 초 c 초 e 초 h 초 c 초 e chocke, c h o 초 k 초 c 초 o 초 k e chocke, chocke,